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 삼아 내가 설명을 하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하도록 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준비해 나가는 것은 정말로 학문적으로 가되 우리가 이 사회 구조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이것은 아무런 답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학문적 범주를 보게 되면 상담으로서는 사주가 필요를 해요. 그렇지만 은학문적으로 학교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이 사주가 먹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사주를 기반해 갖고 상담을 하면서, 수리사주를 기반해 서 상담을 하면서, 학문적으로 푸는 것은 전부 다 심리학적으로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야 답이 있는 거고,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있고, 대외 이미지도 있는 거예요. 모든 과에, 학교에 보게 되면, 모든 과에는 심리 상담, 심리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심리 상담 학과가 전부 다 개설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학교에 보게 되면, 초, 중, 고등학교 가게 되면, 전부 다 심리상담사가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아원에 같은 데서는 아동심리 아동심리부터 노인심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포진되어 있는데 여기에 뭐 사주가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이런 소리하면 이거는 학문이 안 된다는 거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는 우리는 아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야 지금 옛날에 우리가 지처 내려온 것에서 내가 뭐 처음을 치고 이런 처음이 학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은 학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학문적으로 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이 인력이 어떻게 사회에 노동부에서도 응 공식적으로 인정해 줄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각 대학에서 각 학교에서 내가 강의를 할수 있는 그런 체제로 확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협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설 자리가 없어요. 결국은 퇴보되게 돼 있어요. 내가 수리 사주를 풀고 수리 심리학을 풀어놨지만은 어느 것이 옳은냐 하게 되게 되면 사주는 나중에 모든 것을 접어야 돼요. 사주라는 말은 접어야 돼요. 슨지알죠 사주는 상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사주는 학문적으로서는 사주는 접어야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음, 진행해 나가는 가정과 지금 수리 상담 협회에서 진행한 방향이 거의 일치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역할을 할,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색채 미술 카드를 내가 공개를 하는 입장이에요. 자, 이것을 공개를 해갖고 여러분들이 각 대학이든, 어, 각그 구청이든, 뭐, 교육센터 하던 여기서 강좌도 해가면서 상담을 진행해 나가는 그런 부분하고 이 사주라는 말은 될수 있으면 학문적인 입장에서는 사주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것이 아무리 내게데 도움이 되고 맞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진로상담법 내가 수리사주에서 가르치는 진로상담법은 근본이 전부 다 수리심리학이에요 심리학을 변판해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주라는 개념을 자꾸 없애야 돼요 없애면서 학문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응? 그리고 사주는 사주가 갈락하면 이제 종교적으로 접근해야 되요 그래서 여러분 학문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람들은 절대로 이외로 사주라는 말을 자꾸 내세기는 그런 응? 생각에서 버려야 돼요. 그것이 아무리 맞다 손 치더라도 어째? <웃음> 자 그래서. 앞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내가 가르친 것은 수리사주와 수리심리학을 많이 가르쳐 왔어요. 동시에 복합적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수리심리학을 기분을 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 태어났다. 중요한 것이 태어났다. 자 여기에 하나는 우리는 타로 카드고 자 하나는 색채미술심리카드다 자 그러면 타로 카드가 뭐고 색채미술심리카드는 도체 뭐냐 이렇게 될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색채미술은 인간이 태어난 인간이 탄생해서 모든 부분을 자기가 행동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아 가지고 미술로써 형상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굴에 벽화가 있고 옛날에 어려움을 그림으로 참다 평가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야. 그림으로 자기 마음을 표출을 하지만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사람들인데는 그 마음을 어떻게 표출할까? 도저히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두 개를 지금 가지고 우리 탄생을 한 거예요. 이거 한 어저께 좀 갖고 오라죠 타로카드가 체가고자 타로카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탄생이 됐고 이제 색채 심리카드도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아마 한 2, 3주 타로카드 강좌가 완전히 끝나는 지점 강사로 전환이 되는 그 지점 안에는 이것이 완전히 토출이될 응? 거예요. 오늘 내가 보여드릴 거예요. <웃음> 자, 이 타로카드는 지금 그동안에 책을 쓰다 놓고도 이 타로카드를 만들지 못해가지고, 참이 그림, 이 그림 속에, 한장이한 장에 장의 한 장의 그림 속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이 이리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응? 5년 만에 그 인연을 만나가지고 이제 타로카드가 출시가 된 거예요. 그렇게 다음 주에 이제 이것이 정말로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겠죠. 이거를 샘플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 이 이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타로 카드다. 그동안의 타로 카드는 타로 카드는 순수하게 뭐 스토링을 만든다, 스토리를 만든다 해가지고 이것서 개인적인 그 사고에 의해서 타로 카드를 우리는 점으로 점술로 치부되지만은 우리는 이 점수를 넘어서 완벽한 학문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심리를 그래서 이거는 철저한 학문적 논리에 의해서 그것의 수리법칙에 의해서 풀어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강좌하기도 굉장히 쉽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읽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될거예요자 그러면 이 타로카드 56장의 이 카드가 우리가 출시가 되어있고 두번째 여러분들은 이 책이 조만간에 나올거예요여기서 안에 내가 도표라든지 그림 그림 부분에서 조금 위협한게 있어갖고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이것을 안팎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다시 출판을 하려고 그래요. 이것은 천복경 타로카드 길라잡이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교육할 때 사용하는 책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타로카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원천적인 부터 아마 시작을 해보세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하토짝부터 트럼프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기존에 사용되는 우리는 마르세유 그 타로카드에 이르기까지 이게 어떻게 출시되 갖고 어떤 방법을 해 갖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지를 모두 다 이게 풀어낸 책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는 시험 문제까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상급을 할 때는 시험을 될수 있으면 안 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급을 할 때는 여기 뒤에 시험 문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 시험을 치러야 돼요. 무슨 뜻이지? 여기 보게 되면 시험 문제가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시험 문제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시험 문제에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답까지 다 달려있어요. 다꼬지다 이런데 공부만 해갖고 열심히 치르면 돼요자 그것이 이 길라잡이 책이에요 이것은 수업시간에는 안 하는 겁니다 집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또 하고 이전에 강좌를 한 것을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고 세번째 이, 이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은 아닌데 우리가 8주 가정으로 8주 가정으로 매주 가정에 관련되어 있는 이 프리노트입니다 그 타로 운세 상담법이, 타로 심리 운세 상담법을 이것을 지금 인쇄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주 어디서 어디까지,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강좌를 해라고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범주 내에서 강의를 진행해 나가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심리 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심리학을 하면서 심리 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 심리가 어디 있는지를 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심리학을 하기 위해서는 심리 라는 말이 어떤 것인지 심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봐야 돼요 이것이 브레미션 명상법 인데 우리의 이 심리가 어디서 탄생해서 어떤 방법으로 적용해갖고 어떻게 그 의식을 자극해가지고 내가 상대방의 심리를 읽어냈느냐, 무슨 도구로 이런 타로 카드를 이용해서 이것을 읽어낼 것인가 하는 책이 여기에 복합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이 이론을 가르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책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갖고 다음에 1급 때는 이것이 근본이에요 2급 때는 이 속에, 2급 때는 이책속에 기본이시만일급 되는 이책이 책이 근본이에요 우리가 우리 두뇌 속에 있는 의식 이라든지 심리 라든지 잠재 의식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가 타로 가도하게 되면 안되잖아요 그죠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상담하면 그거 결국 뭐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것이 다 만들어져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근데 5분 이번에 진행하는 것은 이 강사 자격구역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협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이 일부 몇명을 제외한 우리 대부분이 기초적으로 교육을 대전에서 집체교육을 받은 거예요 집체교육을 받고 진행을 해놨는데 지금 하는 거는 2급 강사 자격이에요 2급 강사 자격이라는 것은 내가 상급 상담사를 직접 양성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무실에 갖고 일반 사람을 받아 갖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유로 강좌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좌를 듣고 여기에 회피에서 전국 기본 교육을 받게 되게 되면 자격증이 부여가 되는 특출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타로카드들은 아무나인데 파는 게 아니에요. 이 타로카드는 여기에 있는 이거 강사 자격을 통해서 이 강사들로 인해서만 살수 있다는 거다. 막 우리가 타로카드 만들어 갖고 그냥 마음대로 팔고 이게 맞대서 맞는지 털인지 장난감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아는 사람만. 사용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가 상담을 하라는 의미에서 일반 사람들은 팔지 않는다는 거다. 이건 파는데 어디 가서 사야 될까? 여기서 배출되어 있는 이거 강사들인데 가서 정기적으로 카드만 살 수도 없어요. 카드만 사면 많은데.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이것을 살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타라카드가 징계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난조협회의 자격요건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강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강사 양성 그럼 나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선생님으로 변화를 깨야 되는 겁니다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강좌가 끝나는 그 시점에는 이 사고 마인드를 완전히 바꿔야 돼요. 나는 배우는 사람이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배우는 사람은 선생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은 이것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알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것만 가르쳐야 된다는 거. 올바른 것만. 응태리 가 지금까지 막 응태리 가르치고, 몰라도 가르치고, 막 이런 짓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 상, 수리 힐링 상담회피에서 배출되는, 누구만 따나 상담사들은 완벽한 이론과 논리에 의해서 배출된 전문 일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식며줘야 돼, 사회에. 길거리에서 노는, 길거리 그런 타로하고 차원이 다른 개념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야 하는거죠. 그래서 이 타로 카드. 자 두번째 여러분들이 강좌가 끝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이 색채 미술 심리 카드가 여러분들이 등장하게 될겁니다자이 카드는 총 39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우리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카드 뒷면이에요 카드 뒷면이고 자 일로 가게 되면 이것이 전부 다 색깔로 만들어져 있는 카드예요 자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이 색채 미술 심리 이 색채 미술 심리를 한다 하면 니네 그림을 어떻게 그리 봐라 어떤 색을 설채해라 이것만 가지고 막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지가 상대방이 쓴 사람들은 아무 생각없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소통을 해야 돼 소통 자 그러면 이 카드 39장이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 갖고 이렇게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우리는 두번째 여러분들이 도화지 여러분 도화지 드로잉북이다 드로잉북 자 드로잉북에서 드로잉북을 만들어 갖고 우리는 공개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색채 미술 심리는 인간이 거의 인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이, 유치원, 유아원, 초등학교 이 정도 수준하고 노인 심리예요. 인자, 그럼 예를 들게 되면 노인들이 아프다 보니까 정상적인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의 그 심리를 풀어가그 노인 심리를 풀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인자 반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야기하게 되면, 100% 거짓말로, 저, 여러분들이, 그, 검, 음? 찰 앞에 가게 되면,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해놔놓고, 어떻게, 처음부터 새파란 옷 입고, 저 서울교도소로 가지. 요런 사람들. 이건 범죄심리예요이 사람들은 답을 잘안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거짓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타로카드 이런 거 하게 되면, 자기들 믿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 색채 심리는 자기가 모르는 이 습성을 나눠 놓고 이 사람의 범죄 심리를 읽어내는 거예요 교정을 하는 거예요 교정 그럼 노인 심리도 어떻게 교정을 하는 것이고 어린이들은 힐링을 해나가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카드는 일반 우리가 색채 미술 한다고 하면 타로카드 비슷하게 노란색 빨간색 이런거 카드만 있을지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드렁복이 있어요 자 예를 들게 되면 유아원 유치원 같은 데서 애기들 보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게 되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겠네 특별한 아기들 아니고 연습을 해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림을 그려도 사람도 못 그려 이런 애들인데 색채미술 한다고 막하기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거예요 자 그래서 이드로잉포에는 애기들을 대상으로 하는 드로잉포에는 애기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드로잉포에는 처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아이가 첫번째 우리 드로잉북에는 스케치가 되어 있어요. 스케치 예를 들면 이런 스케치가 되어 있는데 아기들이 이 스케치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림도 못 그리고 색칠도 잘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심리 상담하는 선생님들 유학교육과 이런 선생님들은 이 드로잉북을 내놓고 자 오늘은 학교, 우리가 모두 학교로 갑니다. 공부하러 학교로 갑니다. 이런 드림프에는 어떻게? 아이들이 학교 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학교도 그림이 그려져 있고 운동장도 그림이 그려져 있고 친구도 그림이 그려져 있고 선생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속에서 우리는 수의 법칙에 따라서 이 카드를 돌리게 되는 거예요. 자 너는 바탕색을 어떻게 할 것이고 친구 중에서 어떤 친구를 선택해가지고 어떤 색깔을 입힐 것이고 어? 선생님이 먼저 그릴 것인가 친구를 먼저 그릴 것인가 그 다음에 나는 차를 어, 집에서 학교로 가는데 엄마가 태워주는 차를 타고 갈 것인가 기차를 타고 갈 버스를 타고 갈 것인가 유치, 유치원 차를 타고 갈 것인가 이런거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아이의 모든 심리를 다 풀어내는 거야 혹시 무슨 생각이지 지금의 기존 심리은 완전히 달라요 왜? 애기들이 그리면 누구말때나 그림 그리려했던만은 아버지 이큰 큰 그림 얼굴만 한게 그리는데 아버지에게 뭐 불만이 이만큼 많다 이런식으로 해석 하면 안 된다는 거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 하에서 그리는데 이 아이가 누구를 먼저 선택하느냐 나를 데리고간 선생님을 선택할 것인가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 집에 있는 내 부모를 먼저 선택할 것인가. 부모 중에서 남자가 엄마가 선택할 것인가. 아빠가 선택할 것인가.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떨까. 아빠를 선택할 때도 있을 것이고 엄마가 선택할 수도 있는데 엄마를 선택하는 이 목적이 있다 이 말이야. 좋아서 엄마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나빠서 기분 나빠서 엄마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야. 이? 이런 것을 사흘이 다 풀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드로잉북에는 여러 장이 있겠지. 자, 학교, 학교 가는 거, 놀이공원에, 엄마하고 가족들이 놀이공원에 가는 거, 시장에 물건 사러 가는 거, 친구하고 소풍 가는 그림. 이 측은 하라는 이유가 뭐지, 이알죠 지금 자제전으고 그냥 빠뭉치 말고. 학교 공부하는 그림. 학교 공부하는 그림. 어? 그 뭐고, 우리 가해 공부하러 가는데 학원 가는 그림. 운동하러 가는 그림, 시장 가는 그림, 그 놀이터에 가는 그림, 이런 것들이 스케치북으로 딱 해갖고, 우리 유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 자, 오늘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해? 내가 놀이터에 가갖고, 놀이공원에 가는 그림을 그린다. 놀이공원까지 착 펴는 거야. 이때부터 그리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도 여러 명이 있을 거다, 이 말이야. 근데단한 개씩만 그리는 거예요다 그리면 안되고 그럼 심리를 파악을 못하니까 자 나는 친구를 먼저 그릴 것인가 선생님을 먼저 그릴 것인가 아저씨를 먼저 그릴 것인가 이것부터 먼저 그리게 되는거예요 그려놓고 그것을 가지고 그 아이의 심리를 평가해서 부모하고 상담하는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집에서 어떻게 이 아이의 마음을 모른다 이 말이야 엄마는 좌우지간 무조건 잘하기를 바라고 모든 것이 우리 아이는 1등을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야 그런데 엄마인데 불만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것이 엄마 잖아 그럼 엄마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아이가 공부를 안하는 이유는 무슨 불만 때문에 하는 것이다 엄마 때문인지 아버지 때문인지 형님 때문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엄마가 하루에 한장 아니면 일주일에 한 장이라도 엄마하고 엄마가 이 아이의 심리를 테스트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드럼프이를다나눠고 우리 시간이 날때자 오늘은 니하고 네하고 엄마하고 우리가 놀러 간다고 생각하고 놀이공원에 간다. 이제 그림 한번 그리 보자. 엄마가 배웠어. 차근차근히 시키는 거예요. 자, 종이는 어떤 색깔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색깔 선택할 거야? 그럼 어떤 색깔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럼 이 타로 카드 이거 색, 색채 미술 심리 카드가 요중에서 어떤 카드를 선택해야겠나또 그런 거야, 이. 맨 얘기죠? 그럼 이 카드는 바탕색을 할 때는 바탕색을 선택할 때는 아홉 장의 카드가 있어요. 아홉 장의 카드를 착펼치내 놓고 이 중에서 네가 바탕색을 설치하고 있는 카드를 하나 골라라 하는 거지? 무슨 얘기지? 자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사람이 여러 명 있을 때는 엄마를 그리지 아빠를 그리지 선생님을 그리지 친구를 그리지 모르잖아. 네가 제일 먼저 그리고 싶은 사람. 가장 먼저 그리고 싶은 사람인데 어떤 옷을 입히면 좋겠나 이거다. 그럼 거기에 넉장의 카드가 있어요. 색상. 무슨지 알겠지? 그러면 나를 그릴 때 나는 지금 갈때 어떤 옷을 입고 가면 참 좋겠나 이거다.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가면 참 좋겠나. 근데 거기는 단색장밖에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풀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드로북이다잉세 번째는, 이드로북을큰 글을 들고 갈 때, 이게 색을, 애기들은 색칠도 해야 되고, 그치? 한 개도 그립도 그래야 되는데, 이거 갖고는 안 되니, 이것을 밖에 나가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포켓용이 필요한 거예요, 포켓용. 이큰그드로북을요만큼드로북으로 포켓용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나눠 놓고 카드를 돌리는 거예요. 멋지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이 포켓. 포켓용 우리는 이 것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네 번째 우리가 또 필요한 거는 네 번째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 이 색채 미술 심리를 가르치는 교재가 필요하겠지. 8조 교재 다섯 번째는 우리가 뭐가 필요할게 여기서 우리가 책이 필요한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잘하면 저도 밤낮 음, 밤을 가리지 않고 이 책을 여러분들이 교육 끝나기 전에 색채 심리가 끝날 때까지 내가 책을 완성을 해갖고 여러분들 주려고 하는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먼저 해야 돼 그지? 어쩌고 와 웃는데 <웃음> 근데 이거는 간단하게 하면 돼 스케치니까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는 한번 보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나는 놀이공원에 간다 그러면 한놀이공원 뒤에는 산이 이래 있다 그지 놀이공원에는 하,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바이킹 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우리 집 자가형을 타고 엄마,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렇게 간다. 여기 가니까 친구들이 여러 명 있다. 요, 요것만 딱 그려놓으면 되는 거야. 그지요거만 그려놓고 모든 것을 다 분석하는 거야. 요거 똑같아요. 학교 가게 되면 어떻게. 자, 요러, 요렇게 딱 있으면, 응? 자, 여기는 우리 학교다. 여기는 어느 운진장이 있다. 이 학교 여기는 선생님이 딱지키고 있고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 열명 놀고 있다 나는 집에서 출발하는데 노란 버스를 타고 간다 이잖아라 는지 얘기죠 예 그러면 내가 이 친구들을 그릴 것인가 선생님을 그릴 것인가 누중 하나 있겠지 나는 나라는 것은 존재는 있으니까 에? 자 이런 것을 놓고 이 카드를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을 다 읽어내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타로 카드는 애기들인데 적용하면 안 돼. 애기들은 인지를 정확하게 판별과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인지할 수 있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타로 카드를 쓰면 안 돼. 저거는 일종의 점일 수도 있고 항문적으로 아무리 푼다 하더라도 인지된 상태에서 하는데 이색채 미술은 나가 인지를 못하더라도 두뇌로서 인지를 못하더라도 내가 색감이든 눈으로든 이 나도 모르는 의식에 잠재의식에 의해서 이것을 풀어내는 그 과정을 지금 풀어나가는 방법이에요 재밌을까요? 네. 정말 재밌게 이거는 분명히 습관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면 무조건 교수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10년 뒤에는 빠르면 그 이전에도 되겠지만 이거는 이건, 이거는 들고 가게 되면 타로 카드는 다른데서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지 하도 타로 카드가 점을 많이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어느 학교든 어디든 이거는 무조건 오케이 이것이 색채 미술심리 카드예요 그래서 이게 색채 미술심리인데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숫자와 이 색상이 숫자와 색상의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풀어나가는 그런 방법이에요. <웃음> 그동안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이 간혹 한 번씩 가다가 우리 색채미술심리학 해가지고 이런 어, 유튜브에 우는 때안았지만은 세부적인 것을 만들어 얻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샘플을 간단하게 하는 걸 보여줄게요. 자자 자, 여기 보면 이것이 뒷면 이에요 우리는 수리법칙에 의해서 3 4 5 6 7 8 9이 9개의 숫자로 이3 4 5 6 7 8 9 라는 것은 카드의 개수예요 카드의 종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이게 우리가 놀이공원에 가는데 이파탕색은 이 어떤 도화지를 쓸 것인가 어떤 색상을 입힐 것인가 이것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그 아이의 근본이 깔려 있는 거야. 바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은 아홉 장의 카드 가지고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금의 이 정신 상태는 어떤 것이고 두뇌의 성격은 어떤 것이고 지금의 이 작용하는 이 심리의 작용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다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스토리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게 딱 정해지기 때문에 이 스토리를 만들게 되면 아무도 똑같은 스토리를 만들 수 없잖아 이 세상 몇개 나눠놓고 그자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 파란색이다 파란색 자 스토리 만든다 하면 이 파란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원래 파란색이 우울하죠 파란색이 우울하다고 생각하지 그럼 여름에 이 파란색도 우울할까 시원하죠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마음이 풍족한 사람이 파란색이 파란색이 눈에 보일 때는 어떨까 시원하죠. 그럼 마음이 확 트이겠지 하늘같이 그럼 마음이 충청하게 되면 어떻게 마음 압박받는거 이거 하추 압박받는거지 그러면 아무도 안 맞다는 소리다 그럼 스토리 만들게 되면 이 100점 100패라는 거다 아무것도 맞을 수가 없으니까 그 갖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말이에요 색상 갖고 어떻게 하는 방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스토리 만드는 거는 자기가 만드는 거잖아. 그지 상담하는 사람이 만들어 갖고 하는데, 맞아도 그만, 아, 마도 그만 이랬뿌면 말이야. 스토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게, 스토리는 이야기잖아. 그럼 예를 들어 갖고, 바크 끝에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날로온 백마가, 저, 경주, 남산으로 내려와가지고, 나정의 음물 옆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알 낳는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우리 박허크제 할아버지다. 여기 스토리다, 이 말이야. 그럼 박허크제 할아버지가 거기 태어났겠나? 승리도 그런 식으로, 되며. 그런 식으로 답해버리면, 이거 무슨 답이 있겠냐 그죠. 근데 여기는 철저한 이론관 논리에요. 딱 정해져 있다는 거다. 그렇게 말이야. 색상이 뭐 내가 뭐 하늘 푸른, 푸른색이 푸른낸데 슬프다 어떤 사람은 슬프다 시원하다 그러면 오만 잡동사기 논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답을 얻겠나 그래서 우리는 이 허구 속에서 우리가 헤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색상 미술심리는자 애기들 유아운독 하기 전 애기들인데는 여러분들이 음 응? 색상을 어디에 여러분들이 교육시키니까? 아기 안키받는가 보다 좀 다. 보육 선생님 제자랐몇살 반이었어요? 아니 유아원 대기 전에 유아원에 가기 전에 아기들인데 색상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떤 게 있을까? 밖에 나가면서 뭐 무슨 데까지니 뭐 하늘에 온 순간. 아이 그 애기 뭐, 유아도 뭐. 유아원도 못 가는 아이인데 뭐지. 아, 어예, 예, 백근도거 예, 예, 아, 있잖아. 천적이 아, 예, 예, 뭐예요? 모비. 모비, 모비. 아, 모빌 아, 색깔들을 아, 갖다가 아, 벌써 아, 교육시키는 아, 을 아, 어릴 때부터. 그렇지. 아, 그럼 유아원에 딱 하게 되면 어떻게 어떤 을 예, 보여 주면서 유아원에 가게 되게 되면 사과는 빨갛다, 뭐 파란은은 파랗다 이런 교육을 시키는 거야. 랗다 아, 색상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다음에 유치원에 가게 되면 어떻게? 이제 그림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럼 초등학교 가게 되면 어떻게? 이제 이제는 천능 교육을 시키는 거야, 그렇지? 그까지는 이제 미술교. 그때부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은 그 길로 가는 것이고 못 그리는 사람은 전부 다 포기하는 거야.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나이가 들어 몸이 병이 들고 몸이 아파고 요양원. 그 다음에 양노원 이렇게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다또 치매 환자, 치매성 환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치매성 환자는 답이 없는 거야 그런데 가장 좋아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치매 온, 치매에 가까워온 사람들은 네, 그림과 노래 소리다 그림과 노래예요 그러니까 같이 어울릴 때는 노래로서 해결을 하는 것이고 혼자서 놀 때는 전부 다 그림 색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 색상에 자기 마음을 다 담은 거예요 그러면 노인들인데 이런 그림이 안되겠지 노인들은 어떻게 이, 이 치매성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을 다 잊어먹는다 자기는 지금 치매성이기 때문에 잊어먹지만 이 두뇌는 아직까지 기억을 해요 그러면 응? 남자 자식들을 다 그리나 놓고 여기서 누구를 선택할래 이러면 자기가 찍는다는 거다 그럼 큰아리 보고 싶으면 큰아리가 탁 찍는거야 딸이 보고 싶으면 딸을 탁 찍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이 심리상담사가 어떻게 읽어야 되겠노 아들이 보고 싶으면 아들이 오라 하라야지 딸이 보고 싶으면 기억은 못한다 하고 인지는 없다 하더라도 그 노인에는 그 섭성 속에는 모든 것이 남아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노인들의 심리치료예요 그게는 건강상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범죄 심리라는 것을 들어분요 범죄, 그지? 범죄를 처지르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이런 거, 타로, 뭐, 사주, 종교, 이런 거 갖다 대면 처음부터 부정을 하게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이야. 그런데 유독 부정을 할수 없는 거는 뭘까? 무의식. 아니, 무의식이 아니고. 그게 바로 이 색상과 노래예요. 범죄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범죄 심리에도 노래는 귀로 듣는 노래는 무시 못하는 거예요. 좋은 노래, 나쁜 노래, 듣기 싫은 노래 부정을 하게 돼 있어요. 좋은 노래 듣게 되면 끄라 소리 안 하고 자기의 나쁜 소리가 들면 무조건 끄라 하고 시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색상도 어떻게 해? 색상도 보게 되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색상이 있으면 치우지를안 해.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진짜 지저보고 란다이 말이에요 이것이 범죄심리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이 색상심리는 어디냐 자 유아원부터 이 초등학생까지 그 다음에 범죄심리를 가지고 있는 이거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사람 그 다음에 노인심리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아주 유용한 심리 도구예요 이게 그런데 이거는 기존의 이런 심리 도구와는 차원이 다른 이론과 논리로서 만들어져 있는 아주 대단한 카드를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로 카드를 교육이 끝나면서 여러분들 함께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경쟁을 하나 보세요이 사람이 많을까 이 사람이 많을까 딱 하게 되면 분명히 이거는 부모들이 엄청나게 올 거야. 우리 수지 같은 경우에는 옆에 아파트에 있는